아 한팬이가.. 한팬아 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얘똥 진짜 어마무지한 거 싸! 아니 드릴까요? 야 이렇게 조그만 토끼가 뭐 이따위.. <웃음> 야지 몸집보다 더큰 똥을 싸! <웃음> 어? 야 냉장고 하나 하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야 심지어 우와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오븐도 따로 있어 야 야, 싱크대도 있어! 오늘은 가구 배치... 입구로 와봐, 입구. 어때, 어때? 오, 야, 너무 이뻐. 너무 좋아. 한편아, 진짜 너 이리 와. 왜요? 똥 치워놨더니 이 토끼 새끼가 또똥 쌌잖아. <웃음> 당장 주워가. 야, 들이지마! 왜? 나치 <웃음> <납치야. 웃음> 떨궈놓고 <웃음> 올게요. 나 이거 버리고 올게, 토끼. 아 사장님, 여기 뭐 언제쯤 완공됩니까? 여기. 아, 완공은 멀었고요. 좀 너무 느리네요. 계약한 거랑 좀 얘기가 다른데? 아니, 무슨 갑부인척을 하고 있어. 지금 신발 안 보세요, 이거 지금? <웃음> <웃음> 이거, 나이키, 그 어, 조던. 그 빨간색은 혹시 구 자? 헤어스타일 다 바꿔줘요 진짜 이번에 제대로 된 걸로 좀 바꿔줘요 너무 대걸레 같잖아! <웃음> 대걸레라니 빨리 제대로 해줘 아딱 됐죠? 딱 됐죠 여러분? 빗소라 이거 설계로 우리가 잘못했다 여기 산체스 넣고 안 내보낼 건데 뭔 소리야 딱 맞게 돼 있잖아 안 <웃음> 잡고 아. 나냐! 어 여기를 이제 부엌 공간으로 가져가는 거지 말하자면 음 요만치 해가지고 음. 오 그지 그지 약간 네, 부엌 같지 어, 네보선하 아카 아닌 것 같아, 같아. 그렇티 이거이디 그 다음에 요 계단 밑에 문 달아가지고 한페이방 계단 밑에 한페이 방이요? <웃음> 누나 진정 좀 하시면 안 돼요? <웃음> 제 머리에 무슨 짓을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? 아니 지금 색깔봐봐야 색감 죽인다 한편아 어. 네. 근데 다만 연비가 방금 코코멍 드릉드릉한 걸 봐서는 어, 모양? 근데 네. 모양은 아주 괴랄한 거 나올 것 같아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, 네, 그러면 근데 만들고 있겠습니다 케빈님 저 네. 머리가 네. 네. 오른쪽 뭐야 어깨에서도 자라는 것 같은데 <웃음> 아니야 왜 이래 이렇게 어, 어. 나오면 안 되지 않 이상하다 너왜 왼쪽 목에서 나오는 느낌인데? 숙모근에서 네, 지금 아, 네. 저건 원래 한 가지고 있던 털아 네? 부산 갔을 때 보니까 <웃음> 한편그모근에서털 나더라 어 숙모근에서 <웃음> 털나 여기서 e 누른 다음에 맨 위에 거, 네. 체인지 리 해서 리 우드 아래 거. 음. 오 어. 오오오오오오오 나머지 다해 아아! s a n c go! 구는 누가 데려온 건가 도대체? e z Sanchez, Sanchez, Sanchez, s a n 가 h e z s 가 n c h e z Sanchez, Sanchez, Sanchez, Sanchez, Sanchez, Sanchez, s a n c 이 e z s a 근데 형 이제 한 번도 안 쳤죠? 진짜 간사하네. <웃음> 필요할 때만 줄게요. 필요할 때만. 지금이 <웃음> 필요할 때야? 아니, 잘 듣는지 확인 확인 확인. 도레미파 음솔만. 찢어버리기. <웃음> 야! <웃음> 주당 왜 이딴식으로 얘기해? <웃음> 그 말좀 그럼 이딴식은 좀 하신 분 있을 텐데. <웃음> 아그 다른 어, 사람이 그 열심히 했을 텐데. 예, 이딴식은 좀. 오야 이거 복층 좋다 어 요러, 요런 느낌 야 조명 조명 안 했다 조명 와 조명 대박 너무 이뻐 집어아 연비 저거 너무 좋은데 약간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저거 약간 식탁 조명 같은 느낌인데 어어 어, 줄을 줄 땡길 수 있는 거 없나? 그러니까, 줄, 있을 거 같은데 줄 땡겨서 하면 딱 좋을 거 같은데 아, 누구세요? <웃음> 저기 문 열려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무비씨형 벨티... 벨티범이 있네 저기 벨티범 좀 잡아다가 창좀 꽂아주시겠어요? 아 벨티범이요? 자 예. 그러면은 저기 한편이란 친구 <목소리> 저기 떨궈놓고 왔거든요 멀리 하이하하하어하하하하 안돼! 너습니다에에 누가 자꾸 벨티하냐 형이 누르신거 아니에요? 아닌데? 누가 원격으로 벨티를 비쏠아 미 여기는 저기다 벨 설치해놨네 미친사람이 <웃음> 이제부터 벨티하면 3대가 탈모 <웃음> 이거야! 음 좋아 야 부잣집 이렇게 둔다고 이게 아크? 여기 이쪽에 소파만 되면 얼추 1층은 좋은 것 같은데? 어? 야 망했는데? 야야야 망했는데? 야 우리 앵무새! 마르코! 나 마르코 볼에 넣어 그렇지! 야왜 갑자기 너시이야이 새끼야! 너 자꾸 덤비면은 볼라를 맞는 수가 있어요. 지금이 어? 오케이 타이밍 진짜 알았다. 지금이니.. 그렇지! 어, 나이스 나이스! 야야야야 찔러 찔러. 사시모에밖에안 돼? 플라임볼트 어떻게 이긴 줄 풀릴 알아요? 풀릴 때 풀릴 때 바로 넣어버리고 나 찌르고 있어 나 찌르고 있어 아까비 재욱혔어 재욱혔어 여러분 재밌겠다. 제대로 꼈다 제대로 꼈어 제대로 꼈다 볼라 볼라 볼라 휘둘러 볼라 휘둘러 볼라, 볼라, 볼라. 볼라 휘둘어 제대로야 제대로야 <웃음>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죽는 거 조심 죽는 거 조심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기절 나이스 기절 기절 기절, 기절. 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사람이 이마리가 없어 보이지? <웃음> 원 바운드 오. 제발 이건 근데 한퀴즈 no. 어? 32% 야 이건 되겠다 <웃음> 그렇지! 오. 나이스 어. 어. 야 예를 면 엘리멘탈 두 마리 자크 패럿 150짜리 저기 물에 둥둥 떠있는 거 있는데 오늘 저거나 잡을까 그러면? 저 볼라가 물에서 안 던져지지 않나? 근데 육지랑 좀 가까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아좀 머네? <웃음> 야 이거 무슨 모션이야? 야창 던지기 모션 이건 또 뭐야? 야 새로운 모션 나왔다 야창 던지기 <웃음> 하면서 달리기 어? 이건 또 뭐야? 저 라미냐? 라미, 희한한 것도 갖고 왔다? 방금 잡았어요. 쟤는 혼자서 잘 노네? <웃음> 다행이야 좋은 어? 이지으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일단 움직이게 내놨어. 어, 앉았다. 몰라 맞췄어 아 맞췄어? 네. 아 지금 나 아이템 줍고 갈게 하고 있어봐 끝날 때 차라리 어 뭐야 바로 어, 기절했어 어? 어? 원래? 야 잠깐만 기절했다고 지금? 어라이 어. 그냥 툭 치니까 기절했는데? 150짜리였는데? 기절한 거 내가 범인인 거 같은데 왜왜왜 왜, 왜? 어? 뭐 했는데? 어? 알파다트로 쐈죠 알파다트 있었어? 아아 아, 아, 아 그게 우리한테 있어? 나도 이거 뒤에서 의식을 함께 해줄게 좋아 죽어 출발 와! 오, 나이스 no. 0%요? 0%라고? <웃음> 한 패나 왼쪽에 네. 산 봐봐 나 보여? 어디있어요? 설마 이거 맞추면 잡는다 그냥 경로 좁고 와우 Nope. 0% 하하하하하 <웃음> 어림없어 어림없어 이거 8,000까지 합시다 자, 됐습니다 오케이, 스팟 3% 나오긴 했거든요, 3% 고각샷 바 나이스 아, 너무 깨끗하죠, 여러분? 어영 nope. 아, 0% 떠버리는데요? 더 깎아놨으니까 울트라볼을 만들어 와보자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<웃음>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어어 <웃음> 바로 아원 바운드 안 들어갔어. 바로. 어, <웃음> 다못 던져. 그렇게 <웃음> 못 던져다. 그렇지. 한번 구각 지나간 자리에 나오자마자? 아, 바운드 안 들어가네. 야, 굽퍼어 어할수 있어! 할 만해! 1 0 던지면 하나 된다는 어. 얘기 아니야 이거 초보 트레이너 믿어버려? 어! 어 날개! 아다 <웃음> 나왔다 지금 모은 중..이 모으는 중 흐음 아! 아..이걸 버텨? 그렇지 추모 야, 품어 품어줘, 기어다니, 품어줘 품어줘 뜨뜻하게 품어줘 대박 품어줘 품어줘 품어줘 나이스 <웃음> 품어줘. 아 좋았다 오얘 예, 암컷 <웃음> 컷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 교배 한번 가보자 얘네 둘이 이쁘죠 어, 라미가 지금 얘를 해왔는데 드래곤인데 얘는 음.. 안 예뻐요? 음. 별로예요? 예쁜.. 아니야 예뻐 예쁜 쓰레기야 어~~~~~ <웃음> <웃음> 야! 부엌 좋다! 야, 어떻게든지 저거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 다음번에는 양 키워가지고 한번 소파랑 이런거까지 그 다음에 요 위층까지 여러분 아 좋았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됐다고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도 보고 구독까지 나 머리 이거 왜이래 또또 시작이지 또 시작이야 머리